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가가 만든 채널 두바키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접이식 미니벨로 구매 가이드에 이어 실패없는 미니벨로 추천 브랜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쯤 검색해보신 분들은 알테지만 제품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오랜 명성을 유지하고 성능과 품질이 입증되어 믿고 살수 있는 브랜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제품과 가성비 제품도 함께 소개할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대단히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복, 복! 당연히 광고, 협찬, 지인 관계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방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추천하는 브랜드는 영국의 브롬톤입니다. 접이식 미니벨로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브랜드 고 한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죠. 브롬톤의 가장 큰 특징은 폴딩 방식입니다. 180cm 이상의 키를 가진 사람도 주행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유효 길이가 넓은 편이지만 여행용 캐리어에 담을 정도로 매우 작게 접힌 다는 건 폴딩계의 혁신이죠. 접은 상태의 정렬 형태도 매우 깔끔하고 끌고 이동 할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폴딩 방식이 가능한 것은 스틸 소재의 프레임이기 때문인데요. 내구성을 높이고 무게와 부피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한결같이 두께가 가는 프레임 튜빙을 생산하고 있죠. 일반적인 미니벨로의 무게가 11에서 12kg 정도인데 브롬톤이 약 11.5kg이니 괜찮은 무게입니다. 브롬톤은 디자인이 전부 동일한 대신에 액세서리와 핸들바를 다양한 구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구성으로 선택할지는 모델명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M6R-X인 것을 예를 들어 살펴보죠. 맨 앞에 알파벳이 핸들바 타입이고 중간에 숫자가 기어 단수 세 번째 알파벳이 머드가드와 짐바지 포함상 가장 뒤에 있는 X는 티타늄 소재임을 의미합니다. 핸들바 타입은 세 가지인데 편안한 포지션을 제공하는 M바 속도감을 위한 포지션을 제공하는 S바 키가 유난히 크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을 위한 H바가 있습니다. 기어 단수는 2,3,6단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드가드와 짐바지가 기본 옵션인 제품은 R, 머드가드만 있는 제품은 L, 둘다 없는 제품은 E로 표기됩니다. 맨뒤에 X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모두 스틸 소재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X 대신에 HD라고 표기된 제품도 간혹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페달링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자가 발전 방식의 허브 다이나모를 의미합니다. 표기되지 않았어도 추가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를 토대로 M6R-X 제품은 M바와 6단짜리 기어, 머드가드와 진바지가 본 탑재된 티타늄 프레임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브롬톤의 가격대는 1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대 중후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략하려고 나온 일명 짝퉁 브롬톤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요. 현재 루트코리아가 판매하는 그루 라인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정말 브롬톤과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브롬톤의 폴딩 방식이 특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사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가격대가 50만 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소재가 알루미늄. 인데다가 얇은 튜빙이라 내구성을 얼마나 견딜지 확신할 순 없고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속 시스템과 타이어와 힐등 중요 부품이 매우 낮은 품질로 탑재되어 성능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폴딩 방식과 디자인을 위한 대체품으로 만 본다면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브랜드 다혼입니다. 미니벨로계의 국민 브랜드이자 요즘은 가성비 브랜드로 많이 알려 져 있는데요. 폴딩 방식과 프레임 디자인은 이미 많은 브랜드가 컨트롤 C Ctrl V 하고 있는 대중적인 방식의 원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흔한 디자인의 가장 빠르고 간편한 폴딩 방식이라고 인식되지만 그 시작에는 다운이 있었다는 거죠. 접힌 상태가 브롬톤과 같은 깔끔함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휴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폴딩 방식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진다면 브롬톤 폴딩 방식을 모방한 다운 컬 라인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운의 트레이드 마크는 내장형 펌프입니다.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일부 제품의 시트포스트에는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는 펌프가 숨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타이어의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번외의 기능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인이 자신의 펑크난 타이어를 두고 쩔쩔 매고 있는데 다운을탄 어떤 남자가 자신의 시트포스트에 내장된 펌프로 도와준 일화가 있었죠. 여인은 이다운을탄 남성을 찾는다고 sns에 글을 올렸고 둘은 다시 만나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성사시킨 사례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펌프는 사랑의 공기압도 채워주는 도구였군요. 잘만 활용하면 솔로 탈출 가는 거예요. 프레임 소재는 알루미늄일 뿐 아니라 저렴한 크로몰리나하이텐강으로도 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30만원대부터 2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제품이 너무 다양하고 휠사이즈도 12인치부터 선택할 수 있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은 컬 라인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20인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선호되는 제품은 스피드 라인업이고 가격대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대만 브랜드 턴입니다. 다운에서 나온 브랜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맞습니다. 다운 설계자인 아버지와 다툼 아들이 독립해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초창기의 제작 노하우와 특허 기술이 거의 다운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운이 대중적인 이미지라면 턴은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폴딩 방식도 다릅니다. 프레임을 반으로 접는 방식에다가 좀더 세심한 방식을 가미된 n폴딩이라는 개념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프레임에서 두번의 꺾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더더기 없이 납작하고 단소한 폴딩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로 35cm에 세로 52cm 정도니 보시는 것처럼 틈새 보관과 휴대가 매우 용이합니다. 뒤에는 보조바퀴가 있어서 끌고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총 5가지인데 100만원대의 byb 라인업이 가장 인기몰이 중입니다. 사다리꼴 튜브의 이중데크 프레임으로 설계된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는 충격에 의한 잔진동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서 내구성은 물론 승차감을 올리는 느낌을 줍니다. 기본 옵션으로 사이드 짐바지가 제공되고요 양쪽에 짐바지와 자전거를 넣을 수 있는 가방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이언트의 익스프레스 웨이입니다. 사실 자이언트는 세계적인 자전거 브랜드인 건 맞지만 미니벨로가 아니라 퍼포먼스 레이싱급 로드바이크와 mtb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어반바이크 의류와 액세스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지만 미니벨로는 비주류 항목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추천하냐고요 최고의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이언트가 가진 최고의 경쟁력이자 타사와의 가장 큰 차별화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대만과 중국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산 비용이 절감되니 원가는 낮고 제작 기술력은 계속 진보되어 가격 대비 좋은 성능의 제품이 계속 탄생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미니벨로는 주력 상품도 아니고 가격 격도 저렴한데 필요한 요소를 골고루 갖추게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폴딩 방식은 프레임을 반으로 접는 일반적인 폴딩 방식을 채택 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알루미늄이고 많이 두껍지 않습니다. 변속기는 믿고 쓰는 시마노 브랜드 고 높진 않지만 등급이 있는 투어니 와 알투스를 적용해 변속 트러블 을 줄였습니다. 같은 시마노라 하더라도 등급 자체가 없는 변속기를 쓰는 가성비 제품 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자전거는 뒷바퀴에 있는 있는 톱니바퀴 스프라켓의 티수가 높을수록 높은 경사도 주행에 효과적 인데 익스프레스웨이 넘버원에 11-32t가 탑재돼있습니다. 높은 경사도 주행을 겨냥해 설계된 고성능 로드바이크의 스프라켓이 최대 34t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가격은 40만원대 아, 이 어찌 최고의 가성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삼각 프레임이 눈에 띄는 스트라이다입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유명한 브랜드인 건 맞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자전거는 아니에요. 주행 성능이나 폴딩 방식 등이 일반적인 미니벨로와 비교했을 때 그리 나은 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색다른 경험 때문에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참고 차원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스트라이다는 브롬톤과 같은 국적인 영국 브랜드고요. 개발자가 접이식 유모차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 한 제품입니다. 우선 성능이나 스펙을 다 떠나서 프레임이 삼각형이라는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눈길을 많이 받았었고 지금도 그렇죠 과연 성인이 탈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비주얼이지만 키가 190cm인 개발자도 탈수 있을 정도로 제작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문제는 조향성입니다 독특한 구조와 짧은 휠 베이스 16인치인 바퀴 크기 등의 요인이 통합되어 핸들이 좌우로 쉽게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보다 중심 잡기가 어려워서 페달에 발을 올리자마자 빠른 속력을 유지한 채 안정적인 핸들링 위치를 잡고 빠르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약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어색하다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경사도와 거친 노면이 만나면 조향성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앞서 구매 가이드에 설명드렸듯이 진입 각도에 대한 문제가 겹쳐지기 때문인데요 저의 다양한 자전거 사고 경험 중 가장 크게 다치게 했던 것 또 사실 이 녀석입니다 아유 미워 장점을 꼽는다면 철제 소재의 체인 대신에 벨트 드라이브 체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무와 유사한 재질의 폴리우레탄 소재인데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일에 의해 부드럽게 돌아가는 일반 체인과 달리 구동 마찰력이 커서 속도에 영향은 주지만 옷에 오일이 묻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보면 스트라이다는 경사도보단 평지를 먼거리보다는 짧은 단거리를 제한된 옷차림보다 자유로운 옷차림을 걷는 것보단 조금 빠른 속도로 유유자적 라이딩을 즐기고 싶다면 선택할만합니다. 접이식은 매우 간편합니다. 하단 프레임의 모서리를 분리하면 삼각을 이루는 세개의 튜브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프레임이 흩어지지 않게 스트랩으로 묶어두면 끝이죠. 바퀴를 이용해 끌고 이동할 수 있지만 끄는 것 자체도 매우 무겁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소위 명품이라 불릴 만큼 고가의 브랜드인 몰튼입니다. 사실 일상에서의 부담없는 주행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미니벨로가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철제 구조물의 에펠탑과 같은 입체 프레임을 핸드메이드로 제작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집니다. 실제로 탑이나 대교 구조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트러스 구조는 몰튼의 상징과도 같은 건데요. 이는 심미적인 목적이 크지만 미니벨로의 숙명과도 같은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겁니다. 각각의 튜브 하나하나가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과 진동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구조가 이러다 보니 접이식이 아니라 분할식입니다.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프레임 중간에 있는 고정 부위를 풀면 두 개의 조각으로 분리됩니다. 페달까지 분리하면 부피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서스펜션이 더해지면 몰튼의 진정한 아이덴티티가 완성됩니다. 앞에 있는 리딩링크 서스펜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모터사이클에서 사용됐던 방식으로 강철 스프링으로 연결된 두 개의 링크로 자연스러운 탄성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플렉시터 서스펜션은 링크 내부에 고무가 삽입되어 고무의 비틀림에서 발생되는 탄성으로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꿀렁거림이 적고 단단한 편이라 속도 유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가격대는 적게는 200에서 500만원 많게는 300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허우, 후덜덜하네! 자 두바퀴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집중해서 잘 보셨다면 이제 음껏 골라보시죠 두바퀴가 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두바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띠링띠링